고마워합니다. <웃음> 씻고 있어요? b e g 모닝 저희가 발판을 바꿨는데, 이 발판을 다 바꾸고 문 열어놓고 있냐? <웃음> 민망하나봐요 씻고 있는데, 찍어서 <웃음> 좋아~. 이제 옆에도 사람이 왔고, 또 옆에도 사람이 왔는데, 여기는 너무 이쁘고, 자고 날리는 것 봐! 오, 너무 예뻐. 아, 우리 텐트 쪽에 벚꽃이 많이 안 날린다, 텐트래. 캠핑카 쪽에. 돼지 아빠 어디있어요 아빠 여기 있어요. 로미와 줄리엣도 아니고? 아빠 보고 있어아 점심을 해 먹을 건데요. 오늘도파스 파사를 화살. 먹을 거고 그다음 고르보드와 피자 이렇게 먹을 거예요. 맛있좋죠 맛있겠죠? 대낚 피자를 데우면서 파스타를 했는데 파스타가 pasta hidden day. After the cook, the 아 o o k the c 뜨 o 뜨거 h e 뜨 o o k t 뜨거 cook, 뜨거 e c o 뜨.. 옆에 잡으면 괜찮지 않아요? 괜찮네. 식 많이 식 이거 뭐 받친데 필요 없어요? 어 많이 식어서. 탄스타 비장 대진분 잘 네, 먹겠습니다. 네. 어 더. 살짝 더워? 우늘 후다닥 요리를 했더니 아요 <웃음> 이것도 요리라고. 이것도 요리라. 아, 근데 진짜, 날씨가, 진짜, 다르다, 분위기가. 그지 어제랑 달라. 어, 어제랑 다른 거라고는 구름이냐? 해냐, 해, 해냐 차이인데. 아, 해, 해는 무슨, 어. 꿀고 어. 싱거울 같아. 물을 너무 많이 넣었다. <웃음> <웃음> 맛있는데? 응. 남맥. 남맥을 먹어보죠. 너무 행복하다. 이 날씨야. 벚꽃이 막 떨어지고 있는 데 아, 진짜 날씨가 다했다 맥주를 먹고 있어. 얼마나 행복한가? 음. 피트. <웃음> 시원해. 근데 문경 때보다. 예쁘지? 더 예쁜 게. 뭔줄 문... 알아? 문경 때는 이제 밤이 불어야지 벚꽃 떨어졌는데, 니 여기. <웃음> 되게 이쁘게 딱 꽂혔어, 중간에. 근데 네. 여기는 지금 사방팔방이다 벚꽃이라서 그래 거기는 벚꽃이 사막팔방이있지 않고 음. 거기는 벚꽃이 약간 높이 있었다면 여기 낮게 있으니까 여기 눈돌, 눈만 돌리는 벚꽃이라서 그러니까 눈높이에 벚꽃이 있어, 맞지? 음. 뭐, 음. 떨어졌다 뭐하면 저기요 내려오세요, 아빠 밥 먹게 저기요 내가 어제는 안쪽에만 있었잖아 차 안에만 나고 싶지 않았는데 응. 오늘은 진짜 계속 밖에 나와있었잖아 어, 이거 꿀안 찍어 먹으면 달다 달로 그래도, 그래도... 야, 꿀이 거의 안 찍혔거든 맛있는데? 그래도 골고루고루 는 꿀이죠 나는 좀 새롭게 느낀 게 벚꽃이 떨어져도 예쁘다 떨어질 때 되게 예뻐 위에도 남아있고 밑에도 깔려있으니까 되게 예쁘다 진짜 많이 떨어지네 그래서 어저께 그래도 여기 엄청 풍성했는데 음. 근데 그게 다 여기 있으니까 또와 음. 뒤에 봐봐 이게 벚꽃 비구나 완전 음. 그렇지 너무 예쁘다 여기 나무는 아직까지 벚꽃이 땡땡하게 살아있어 아 그렇네 여기 밑에 날는 힘을 내놔 슬프로 해라. 땡땡하다 음. 아침에 다들 응. 내가 쓸었잖아. 응. 쓸었는데 다 쓰고 나서 갑자기 물, 바람이... 아, <웃음> 문을 열어놓고 있으니까 복권 복권 뭐라고 해 복권 잎 복권 잎이 다 들어와가지고. <웃음> 그래서 오빠한테 그랬지. 복권 잎은 괜찮아. 혜진 응. <웃음> 잘 잔다. 귀엽다. 이제 밥 먹고 한채 한번 가자. 아니, 아침에 아 너무 당당하게 <웃음> 나가자고 얘기를 해, 여진이가 진짜 너무 귀여워. 어저께 너무 피곤해서 엄청 일찍 잠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각이 긴 한데 그래서 어제 영상이 없어 어, 그래서 어제 영상이 없어 어저께 영화 저녁 먹고 누워있다가 너무 피곤해서 영화나 보자 그래서 영화를 보면서 그 넷플릭스 봤네. 1등 있지 지금 어, 1등. 야차? 그거 보면서 누워가지고 보다가 앉아서 보다가 하다가 폰커베드로 가로... 위에 올라갔어 누워서 봐야지. 이러면서 폰커베드에딱 올라가서 이렇게 보다가 크으, 어, 바로 잠들. 바로 코를 고시더라고. 어. 크으, 그리고 아침까지 잤어. 응. 음. 잠들고 아침에 떼징이가 살짝 자라고 오빠한테 그래서 막이랬잖아그때깼어그때깼지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보통 내려서 떼징이 제그 배변 패드 위에서 소변을 음. 보게 하는데 음. 보도, 보고 나서, 계속 문 앞에서, 문으로 <웃음> <웃음> <나가자고>? <웃음> 이렇게 문으로 보고. 나가자고? 이래, 이래. 와, 진짜 장난 아니다. <웃음> 아, 지금, 이렇게 찍어줄 수 없는 게, 앞에도. <웃음> 사람이 많아. <많아가지고. 웃음> 어, 벚꽃은 이쁜데. 우리 눈으로 담을게 벚꽃은 이쁜데, 닮은 데 너무 많아가지고, 음, 우리 눈으로 닮겠어요. 아, 진짜 이뻐. 어떡해, 어, 너무 좋 아, 진짜. 미쳤다, 니까 어, 술이 술술 들어가네. 어디가? 안주 아, 어? 안주 지난주에도 벚꽃 보러 가고 이번주도 보고 근데 그래, 지난주 벚꽃보다 이번주 벚꽃이 훨씬 더 예쁘잖아 근데 역시나 엔딩을 봐야 돼 벚꽃은 진짜 벚꽃. 다르다 벚꽃 엔딩 해질 무역이라서더 이쁘네. 오 마이 갓. 지금 여기가 풀이라서 조금 타이트하게 보여드릴게요. 사람이 너무 많이 보이면 피해를 주니까 이렇게. 자 오늘의 저녁 메뉴입니다 이 꼬치 구워 먹을 거고요 그리고 오뎅 어묵. 어묵탕 꼬치 와묵탕 먹을 겁니다 시있겠죠 그리고 사케 한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꼬치요 꼬치꼬치 숯이다 돼서 구워 먹예요 고생이 안돼 설명 한번 해주시죠. 파닭꼬치, 파닭꼬치 닭꼬치, 닭꼬치, 닭꼬치, 염통, 염통, 염통, 은행, 네? 팽이버섯 베이컨마리, 떡베이컨 말이 이렇게 일단 꼭 들어가겠습니다. 고기 장이 있는데 고기 장이. 기분 좋으니까 한잔하시죠. 이따가 한번 데워 먹을까 합니다. 짠! 음! 맛있어! 맛있어! 어때? 죽여! 미쳐! 메뉴 선자 완전 굿조 이득! 진짜 아는 맛이 무서워 이거는. 그렇지. 음. 그래서 다이어트를 못해. <웃음> 그때 익었겠지 이제? 아 익었을 거야. 짠. <웃음> 음 톡톡 터져. 음. 음. 음. 아, 음음 떡, 맛어음 진짜 맛있는데? 음. 하, 나 완전 뭐야. 나 모임 여기를 사랑할 것 같아 또. 음. 가주 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짭. 음. 아주 맛있어. 음. 이거 꼬리까지 다 먹을 수 있지? 아이, 봐. 음! 너무 맛있어! 진짜, 우와, 너무... 이거 미친 거 아니야? 마켓컬리 사랑해요. <웃음> <웃음> 진짜 너무 맛있어. 진짜? 새우를 넣어. 새우 너무... 새우 내가 새우 먹어. 진짜 좋아하잖아. 이분이 새우, 어. 이분이 새우 킬러야, 킬러. 나 슬퍼. 너무 맛있어서. 나의 사랑을 드셔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웃음> 파랑같이. 응. 음. 어때요? 음. 맛있어. 와 미쳤어. 꽃집 먹기 잘했죠? 한잔안 예. 하세요? 진짜 메뉴 선정이 진짜 미친 것 같아. 조금만 먹어요. 예술 예술 really 맛있어 음, 음, 맛있어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나 근데 이렇게 딱 들었는데. 너무 넙대대하구나. 이게 각도의 중요성. 다른게 없네. 응? 대구쟁이. 너무 많이 오르네. 아, 누가. t o i s is a p i n i c Or ain't gonna live like this no more. Most of my life's been waging war. I found peace. I could have swore. What she did shook me to the core And I ain't gonna live like that no more Well, I ain't gonna live like this no more Trouble comes when the barmaid pours 나가자 나가자 네. 어, 나, 나. 아 저희는 지금 일요일날 아침이고요 밖에 철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안에서 조용히 컵라면 하나 먹고 조용히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조금 사람이 많은 곳에서 카메라를 켜서 말을 하기가 지금 어색해가지고 <웃음> 지금 케빈으로 넘어왔고요 <도망갔고요. 웃음> 저희는 조용히 있다가 마무리하고 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캠핑은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대에서 물고 있었나 빠염